지금 하나 다 먹어서 우리 바로 케이에 시작할래요. 전 저의 소개. 제 이름은 안아용이에요. 홍콩에서 내 이름이도 안아용 라고요. 그래서 그냥 뒷접에 홍콩 발음이 한국처럼 이렇게 부르요. 그래서 안아용. 생일은 4월2 1일이하고 어 그거 별자리는 타를스이에요. 블라 타입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음, 많이 궁금했는데 아직 <웃음> 아직 몰라요. 근데 내 느낌으로는 오 똑같아요. MBTI 두두두두두두두 out of i 예요 아니 내 네, 진짜 MBTI가 나나나두두 ISFP. 솔직히 시청자들 저 E인줄 알았는데 근데 솔직히 저 E 아니에요 그냥 ISFP는 항상 사람들 앞에 이보여 e 싶은 모습이 있어요 작년은 INFP였어요 근데 요즘은 ISFP로 바꿨어요 키 158이요 요즘은 몸무게 늘어줬어요마몇달 전에 하마한 55, 56. 은사 음, 받에어요 가족과 함께 저는 집에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여동생도 있고요. 저는 헝건에서태워주고1 음, 3살때 캐나다에 가고 거기에서 곳이 잘했어요. 홍콩에 가면 출처한 곳이 한곳 있어요. 네, 식당인데 그 식당은 진짜 서비스 진짜 안 좋아했는데 음식 진짜 좋아해요. 그냥 그 식당은 아무것도 빨리 빨리 빨리. 거기서 아침식사는 진짜 맛있어요. 이가게에요 다음에는 유리 좋아하는 한상 행복해 보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나요? 밥 먹을 때행복게 음... 막뭐 싶은 일이 아니면 스트레스 그런 것도 좀 있는데 막... 뭐, 가손든이랑 친구랑 이야기하면 좀 스트레스 릴리스 할수 있어서 그리고 자, 잠이 많이 잘 언제 까지 한국에 살거지 음... As long as I can 그냥 너무 행복해요 한국에서 저는 나라에 갈때 한국 좀 보고 싶었어요 한국에는 어떤 계기로 오게 됐었나요? 2017년때 내가 한국에 처음 여행 왔어요 근데 엄청 신났어요 여성생이랑 여동생 친구 같이 한국 여행에 가서 아, 여성생 그리고 여동생 친구는 그 프로듀스 101 진짜 좋아했어 그래서 우리는 아직, 저 아직 기억나요. 약간 그 케이팝을 <웃음> 엄청... 그때 엄청 유명해서... 그래서 저도 그브리듀오스 원음을 볼 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웃음> 그 다음에 약간 한국, 이, 한국 여행이 경험 아직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아, 언제 약간... 아 저도 한번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한 속에 시자 후에 그냥 여기에서 왔어요 한국에 근데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도 뭔가 다른 나라에서 한번 사고 싶으면 해보자 그냥 인생에 그냥 한번만 다 한번만 오, 여러분 덕분에 더 계속 한국에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요 한국어는 언제 늘어요? 이 <웃음> 예, 문자는 많이 받았어요. 어 솔직히 한국어 못하는 거는 내 컨셉이에요. 한국어 엄청 잘해요, 저. 또 가끔씩 뭔가 어 한국어 루지말나고뭐 해주세요 한국어 못해도 좋아요 이런 거마저 많이 들었는데 약간 좀 기뻐요 <웃음> 상해 언제 올 거예요? 아, 했어요 갔어요 어, 지난다를 갔어요 아그 케이블카 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소간대 학생입니다. 소간대 시절 재미있는 소좀 들려주십시오. 어 소간대에서는 오 학단 다녔거든. 근데 오 학단에서 재미있는 것이 내 생각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 근데 온라인 수업에서 다른 친구하고 선생님 앞에 리코더 부르는 거 그거 진짜 기억 남은 거예요. <웃음> 유리조와 비오디 이것도 유리조와님이 같이 하시는 거죠. 네, 유리조와 비오디는 음, 그냥 내 생각 재미있는 방송 부분 그냥 거리에서 업로드 할 거예요. 근데 뭔가 여러분 뭐 하고 싶은 컨텐츠 있으면 알아주세요 요이. 명님 얼마나 좋아하나요? 엄마처럼 좋아해요 요리 좋아하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어요? 엄마가 만두 잘 만들어서 이렇게 예뻤어요 한국말 할 때, 영어 할 때, 중국어 할때 외목소리가 다 달라요? 음, 이거 약간 이렇게 해요 한국말은 사랑해 영어는 I love you 한국말은 어爱 아, 네. 그리고 음, 중국어는 我爱 어, 조금 약간 그 톤, 싸자 그그 목소리 싸자 톤 달라요. 그래서 중국어 말할 때는 좀 약간 목소리가 좀 lower 느낌, deeper 목소리. 음, 영어 말할 때는 약간 더 higher pitch인가 그런 거 느낌이에요. 이렇게 생각기만 해요. 그후 언제 결혼해요? 음. 나길고 있잖아요. 나만나면 결혼하다. 네, 제 결혼의 목표 30살 전에. 다음에는 <웃음> 개인기. 저는 개인기 하나 있거든. 세상에서 그냥 1%만 사람 할수 있는 거. 예요 앞이로 아, 계획은 뭐예요? 아으로는 um, 저는 음, 계속 한국에 있어고 싶고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면은 이상현 오 얼굴 솔직히 이상 없어 요 그냥 아마 소통할 때좀좀 통하고 키아네 음. 여기가지 끝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무슨 뭐 컨텐츠 보고 싶은 거는 아래 댓글에 쓸수 있도록 써주세요. 음... <웃음>